지금... 회차에 대한 의미가 있냐고요? 의미는 없어요. 삶일부라고 해야 될까? 삶의 일부지 이제. 멜리나를 300번까지 태워 죽일 때까지? 왜 까지죠? 나를 너무 낮게 평가하는데? 하루 한번 엔딩 보는 게 대단하다고요? 아유 대단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눈의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 고령단성 남아 돌지 않냐고요? 아니 난 아직도 배고픈데. 이걸로 부족해요. 앞으로 강화, 강화할 강화거생기면 어 뭐야? 피 안달았잖아 아니 아니 암튼 <웃음> 아무튼, 암튼이? 진짜? 암튼? 아 어, 그렇지 나식들이 말이야 가압이요? 아 가갑 되게 뭐 쉬운 것도 아닌데 아, 왜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야 대답하기도 힘들다 이제 매번 물어보는 거같아 킹치마 이렇게라도 하, 하지 않으면은? 저는 얘기가 나오면 더안 해요 저는 시간을 들여서 그 다음에 하는 편인데 계속 그렇게 언급을 하시면 전 더욱 안 합니다 오이 오이 내건 전도 제라고 그런데 이거 fp는 진짜 많이 잡아먹는데 효율은 진짜 쓰... 쓰레기네 <웃음> 아 진짜 간지 때문에 쓴다 내가 20초 되게 짧은데 이거 지금 스톱워치 돌렸는데 20초가 지속 시간입니다 흑염 인쨍? 아니요 흑염 인쨍은 더 짧을걸요 근데 흑염 장점은 그거지 엄청 아프다는거 맞으면 은좀 많이 아프다는거 그런데 흑염도 마냥 또 좋은건 아니에요 그만큼 짧다는거는 또 여러 번 쓴다는건데 아까 저거 빈결 있죠 저기 20초 fp 15 였거든요 그러면은 얘 흑염 칼라한세번세번 하면 얼마나 달라? 넣는 거예요 사실 나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거인 같은 경우는 피가 많으니까 비례해서 공격한다고 하셔가지고 흑염 도트 딜은 속성 없는 채비대미라아 근데 그 도트 딜이라는 게 그만큼 내가 많이 때려야 되는 거죠? 이거 회차 도는 목표가 있냐고요? 그냥 도는 거예요 프롬소프트 게임이 렇게 쉽다 라는 거를 널리얼리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 야 너도 할수 있어 야 너도 엘든닝할수 있어 이 네. <웃음> <웃음> 아 공포라니까 진짜 자 다들 흑염 회오리 가지고 오십시오 3회오리 한번 얼마나 이제 녹는지 보자 나할 거예요 야. <웃음> 성능 억실하네. 15초 광고 2 개요. 안 봐도 돼요. 저 때문에 광고 챙겨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날 봐. 나만 바라봐. 라단 장군님이요? 라단 해병님? 안 돼. 전후에 하기 싫단 말이야. 궁금하면 찾아보는 편이에요. 어떤거든. 이게 과연 정말 사람으로서 도리에 맞는 걸까? 그런 고민까지 했다니까? 패링이요패링잘못 페링 해요. 전에 시도하려다 잘안돼 가지고. 여기 여기 말씀하신 거죠? 아! 그냥 떨어지는데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못하는 거 맞냐고요? 이트 했잖아 <웃음> 못하는 거 맞잖아 <웃음> 깔끔하죠? 혼자 하면 쉽다니까 단지 나는 매번 3명 3인분을 하다 보니까 뭔가 그 힘이 봉인된 느낌이라고 해야되나? 혼자 하면 편하지 진짜 맨날 3명이서 하니까 힘든 구안 힘든 한명 침입 들어왔는데 어차피 나 저기 아래 내려가야 되거든요? 지금! <웃음> 지금! <웃음> 아! 늦었어 멍 한다 아또 <웃음> 잡았다 작전이 성공하기 정말 좋군 <웃음> <웃음> 야, 우냐? <웃음> 새롭 느낌 주려다 망한 게이 아니냐고요? 이는 오히려 레벨 디자인이 잘못됐어요. 목 배치라든가 그게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게임에 비해서 이질감이 느껴진 게 그거, 그거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이부터 볼륨이 확 늘어난 게 보이긴 해요. 근데 자기 회사 역량 안 맞게 그거를 함부로 늘려버려가지고 이러나 저러나 해도 중요한 건 있어요. 프롬 얘네들은 기본 한다는 거. <웃음> 기본적인... <웃음> 어, 타즈리 님이랑 케이 님이랑 이제 한판 하시면 됩니다. <웃음>